점막 전막 점막 달려형님 계시고, 그렇지, 그렇지, 이건 삼치다. 그렇지, 이거야, 이거. 나왔네 오, 요 좋아, 좋아. 벌써 한 마리 나왔어요. 한45 정도 될것 같아. 딱 해뜰 때 피딩 걸리네. 이거 갖고 온건좀 짧다고 하시더라고요. 8 6이 M, M, m 대데 한번 해보죠 선님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가 지금 잡았어 예. 와사이 좋다 선생님 이쪽 있어? 야 봤어 나이스요 저 그거밖에 안 해봤어요 삼치는 시어방전 캐스팅 툭 쳐도 그냥 쭉쭉 날아가죠 지금 시어방전에서 보이는 그 그거 아시나? 사이즈 중에 큰거 45, 50더큰 뭐, 거는 뭐 60뭐 이런 거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그런 사이즈입니다. 나빈이. 바닥으로 향해서. 오, 또, 또 잡으셨어. 오, 저 선생님 고수요 고수. 보수. 바닥에 향해서. 아. 바닥에 향해서. 그냥 채비가 밀어 왔어요. 아, 좀, 그럼 가라앉혔다가 해볼까? 아니요, 가라앉혀도 돼요. 아, 의미, 의미 없어. 바차로하 바로. 바로? 이거 시어방지회장님 똑같네? 와우 대박 아 바, 반대편에 반피딩 있나봐 아, 어? 저, 삼치가 네7 <목소리> 0 k g 잖아와 손맛 진짜 아나저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가라앉히시는구나아 릴을 더큰걸 갖고 올걸 한 마리로 다니거나 왔어 왔어 야요이야한 마리 했어 한 마리 <웃음> 어 알았어요 한 방에 들어올려야 돼요 자, 자저 이거 구경 시켜드려야 돼 오케이 알았어요 형님 저한 마리 했어요 자자자오오 이런 탄수했습니다 와, 손맛 진짜. 씨. 자, 어, 자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히트. 계속 캐스팅해서 풀고 와야 돼요. 나 캐스팅이 자신 있어. <웃음> 배선 앞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이점으로. 그렇지. 온단 말이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물어도 한 마리만 물는 게 아니고 응. 그 옆에 다섯 에 손맛. 아, 좋아, 좋아, 거예요. 좋아. 와,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거. 오늘 이 캐스팅만 본 없이 하네. 원래 캐스팅 게임이죠? 캐스팅은 힘줘서 하는 게 아니야. 붙이는 거지. 장흥수 형님, 재미난 낚시 하시네. 어, 우 엄청 재밌어, 형님. 겨우 한 마리 걸었는데 손맛진짜좋이야 그리고 캐스팅 게임은 이게 좀 몰래 뺀질거리면 안되는데 <웃음> 나오는거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툭 자, 빨리 감다가 멈췄다가 빨리 감다가 어, 이, 이건 안무네요 캐스팅이야말로 삼치를 네,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던져야돼요 한 방에 던지 말고 사방으로 던져서 찾아내야됩니다 오. 그래요? 그렇구만 사방으로 던져야 된다고 하시네 꽤 멀리 나가죠? 제가 보기엔 메탈직으로도 한 6,70정도 나갑니다 아 좋아요 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웃음> 걸었어, 걸었어. <웃음>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와 이씨 오오 엉켜서 엉켜서 스톱 스엉켜톱 엉켜서 엉켜서 보기는 있어 <웃음> 오 오씨 이야씨 <웃음> 그래 이제 힘다 썼으니까 올라와 짜식아 우오 <목소리> 선생님 잡았어 <웃음> 잡았어 잡았어 <웃음> 와유게 여러분 이건 옷장에서 조금, 조금 빠질 것 같아요 옷장에서 <웃음> 좋아요 반대쪽에서 반대쪽에 어? 그래 보니까 한산같내 반대네 뽀록은 <웃음> 무슨 막 릴링 하다가 어 뽀록보다는 어, 문, 문빨이라고 해야지. 저기, 뭐요. 짱나코님 민증 까자고 한다? 나 5월생인데? 사람 쫓아나게 만들고 말이야, 어? 손맛이 얼마나 좋은는데 뽀롱이라고 하는 거. 까만 국님, 안녕하세요. 예, 아유. 20마리 같은 2마리 잡았어요. 짱나코님짱나코님 지금도 손가락 빨고 있을 거야. 요건 힘좀 줬는데. 아, 이게, 이게 70이야. 선장님. 네. 바다 쪽에서 내, 내가 찾았는데 네, 바다로 가요. 어, <웃음> 아니 이거 모니, 모니터 계속 해야 돼. 아, 이거 제 장님 물고기죠. 이러해서 낚시대를 이거 제가 둘러봐도 던지는 건 내가 제일 멀리 나 가는데 아무 소용없나봐 빨리 가 봐야 돼. 빨리. 엄청 진짜 힘의 결정도를 빨리 잡아야 돼는캐스팅은 <웃음> 쉬운데 릴링 릴링이 어렵네. 옛날에 이낚시 처음 할 때, 나 네. 근육통으로 알아둬. <웃음> 그냥, 요거, 전교가 필요 없어요. 전교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연지는 대삼, 아니야, 대삼치 아니 대삼치는 저, 호항, 주변항 아래쪽, 더, 울진, 뭐, 이 정도 쪽은 가셔야지. 그 이하부터, 대삼치 정도 나오고, 어 미끄러졌어. 그 정도 나오고, 이, 이쪽에는 이제, 치어들이, 커가지고 나가기 직전 그러니까 한 4자에서 5자, 6자 뭐 그정도 오오 오이씨 있어! 왔어. 자 왔어 왔어! 오우씨 미끌린줄 알았어 오우 야 멀리서 물었어 <웃음> 이야 그래서 아, 오네요 안쪽으로 어우 이야. 아, 네. 이야 그래 그래 자 시장 사이 뭐다 조금 작죠? 안돼 안돼 어? 히트! 좋았어! 오 야야야야 오. 망가 왜냐면 이거 빨리빨리 빨리 빼고 또 던져야되거든 자세마리 했어요 세마리 오우야 사이즈 좋네요 이야. 자 안쪽이죠? 안쪽에서 나와 자아 이게 이래 오우 두마리 두 더블리트 맞았다 아 빠지만네 어? 그렇지! 와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물었어 쇼, 빨리 야돼요어 오케이 알았어 <웃음> 어? 아 왜왜 왜, 뭐야 아씨 빠졌어 아씨 라인이 나왔네 어? 라인이 나갔네 아유, 아쉽다. 빠졌어. 근데 빠진 이유가 원줄이 터졌어. 아유. 어 빠졌어. 이게, 방성님님 건데. 아, 우리, 우리 성님이를 시세 했더니 내가 빠져버렸네. 어? 점막, 점막 달려형님 계시고, 그렇지, 그렇지! 이건 참, 참치다! 그렇지 이거야 이거 좋았야 떼줘 오야야야 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아니아니 형님 오오네 형님 자 우리 동출하시는 구, 구독자 형님 박진호 형님께서 큰거한 마리 잡으셨다고 저한테 고등어 사이즈라고 하시죠 그렇지만 얘는 4 7 8정도 될겁니다 와, so. Oh, wait, w 어 i t a 어 Batasin. 어? 아, 아, 아니 I'm so. I could, I could, I c o u l 아, <웃음> 요 <웃음> <웃음> <웃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자, 자, 왜, 형님이 놓치신 거 제가 걸면 되잖아요. 자, 맞죠? <웃음> 지, 저, 진호 형님 놓치신 거 제가 잡았어? <웃음> 이야, 이야, 그래. 형님 고기 스티라는 유튜버. 아우 좋아요. 아씨. 오오오오 오. 얘는 대가를 때려도 계속 살아있어. 어 이, 있나봐. 아 그렇지. 나라가 못 잡혔어. 오오 오씨. 가까이서 물었어 가까이서. 아왜왜전 작은 것만 물지이상하네 뭐, 거질체력이 아니에요 까만콩님 여기 오셔가지고 한시간만 딱 이거 하시면 파란콩 되신다니까 색깔 다 빠져요 까만색에서 한 두시간 하셔봐 이제 회색콩 되시지 죽겠어 진짜 <웃음> 어 팔이 아파 아 드래그를 좀더 좀더 열어놓을까 예, 그렇지 그렇지! 어 이렇게 힘, 힘을 써야되는데 그렇지 어우 좋아요 이야 씨. 자 여러분 육자 한 마리 왔어 육자 어? 그렇지! 봤어 이번엔 이야 씨. 형님, 여기, 여기,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와 오, 이거 뭔데? 오, 씨. 오, 씨. 우와, 씨. 다, 다, 다. 다. 자, 뭐야. 5자 이상이야, 5자 이상. 피딩 거 있어, 피딩. 자, 던지시죠. 왔어, 씨. 씨, 끼야. 짜식아. 넌, 엄마. 그렇지. 가까이서 물었어. 이씨 <웃음> 야 하나도 못했어. 와, 이, 이. 때가 작은 녀석들이 있고, 큰 녀석들이 있고, 그래요. 열 마리인데, 씨알이 세 개가 갖고 나오니까 찰나그래 는 오바가 한 3분의 1? 3분의 1? 왔다 갔다 하네. 와, 씨. 아니, 저, 저빵 먹어야 되는데, 아이. 잡으셨어요, 페도 또. 아. 아니, 왜빵 먹을 시간 안 주시는 거야요 어. <웃음> 실속했어, 이거. 장갑도 못 끼고, 아큰놈들왔어큰 그그 놈. 어? 중간 사이즈야 중간. 예, 예, 말 시키면 안 돼. 아, 형님 잡으셨으니까 나또 던져야 되잖아. 아, 참. 아 이상하시네. 좀 음료수 좀한 모금 마시려고 하면 그때 잡으시고. 자, 형님 자리를 스틸. 이게 오르신 입질 있으면 그냥 계속 릴링만 하시면 될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계속 릴링하다가 들어 올리면 되는 거지. 왔어? 오우 이야 이 손맛이거든 이게 이야 씨, 그래 오우 아 좋아요 오우 오우 안내한아 미치겠어 진짜 아나 이거 예다 예, 예, 올려서 아씨 아나 선실을 못 쳐다보겠네 어이 던지자마자 신났어 신났어 와 아, 아, 근데 떨궜서 아, 아니, 형님뭐 던지자마자 잡으셨어. 어! 어! <웃음> <웃음> <웃음> 형님, 형님, 제, 제가 그 기분이었어요. 형님, <웃음> <웃음> 그러니까 형님, 저, 저 동생 떨굴 때 <웃음> <나안> 그러지? <웃음> <웃음> 아우! 안타까워요 형님 아 안타깝습니다 형님 <웃음> 저도 다 올려놓고 떨궜어 아, 손맛도 좋았는데 아, 저, 저도 한마리 잡아왔으면 좋겠어 자 한마리 잡아왔다는 한마리 왔죠? 내닷없이 네, 자 좋았어 이건 좀 작다 코앞에 있어 코앞에 11마리 잡으셨어 아 저도 저도 자, 저도 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얼른 와이 자식아 에? 아큰 놈인지 알았더니 등에 물렸어 자자자자 와, 씨. 어. 너무 측에서 보네요 와, 엄청 커요. 우 와, 육자도 나옵니다, 여러분. 어우, 바로. 멀리서 나와요, 멀리서. 안 빠졌어? 이거 한 마리 걸고. 저, 이거, 와, 이, 이, 쨍 손맛. 와 씨. 그래. 어! 아, 미치겠어. 어 아, 와. 육지에서, 예. 5분, 5분도 안걸린는것 같아. 근데 육지에서는 던지기 힘든 거지. 그게, 그게 맹점이야. 고등어도 나오네 어이 뭔데? 아 큰일났다 이거 아우씨 가르.. 가르.. 예 가르 앉히면서 물었어 <웃음> 큰일났네 고등어인데 이거 삼친가? 거 이거 안.. 안와? 삼치네 이런.. 어우이야 너무 왜 막판에.. 막판에 어서 힘쓰냐? 예스 어! 네, 아우. 죽여줘. 아우 죽을 것 같아. 아휴. 힘들하지 마세요. 힘들면 안 돼요. 아이 야. 물고 빠지고. 아, 또, 왜, 멀리서 물었어? 저는 멀리서 물었어. <웃음> 이야, 손맛은 씨. 네. 그래. 아이고, 작은 녀석인데. 그래도 말일 수 있으니까. 에? 네? 오, 씨. <웃음> 고등어 대물이야. 또또또 네. 또, 또 고등어냐? 어? 아 빠졌어 씨또 물었죠? 이건 삼치다 어 이건 삼치야 빠졌다가 다시 물었어요 어우 이뻐? 어? 아나 미치겠네 진짜 다 와서 이렇게 빠지면 황당하네 진짜 일단 장타를 치는 게 제일 재미나. 예, 와, 이거 진짜, 제가, 1타입 피 이거, 이거, 한 마리도 안 놓쳤으면, 또! 한 마리도 안 놓쳤으면 쿨라 채웠어. 아, 와. 형님, 원, 투, 초장타 펜주름으로 치고, 채비 회수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 씨. 아니야, 아니야, 안, 거, 이거 고등어 같아. 아, 팔에 힘이 빠졌어. 장타에서 물어, 장타에서. 어, 뭐, 고등어 같지? 야, 너 어디 가냐 예, 예, 예, 이거 멀리서, 멀리서 끌어왔어, 형님. 아이고, 작다. 어, 고등어네. 삼치가 아니고 큰 고등어였어, 씨. <웃음> 자, 한 마리 더. 자, 어우. 폭풍 같은 입질이 지나갔어요? 하려고 그랬더니 바로 앞에서 물었어, 씨. 빠졌어, 근데. 아하, 나 미치겠다. <웃음> 자, 그래도 가까이 던질 수는 없죠? 오! 쌍거리! <웃음> <싼> <웃음> 아휴. 아, <웃음>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웃음> 아, 선장님이시구나? 자, 17마리. 안 놓치면 이거 뭐한 30마리 금방 잡을 것 같아. 놓쳐서 그냥 자꾸 빠져 가지고 그렇지. 아니 무슨 멸치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한태국님담탐 한번 하세요. 아,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진짜. 근데 지금 나와. 쉬려고 해도. 그리고 동해는 동해는 조류 있을 때만 있어요. 전체적으로. 없으면 아! 아. 너무 너무 성급했나? 이게 오다가 탁 물면 철대가 막 딸려가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릴링하는 거야. 그럼 후에 참지라는 거야. 이렇게 또또 또 빠졌어. <웃음> 그럼 후에 참지 했는데 또빠졌어오미 이럴 수가 있나? 아, 가져갔는데. 와 루어르는 말도 안 되는 비거리 던지는데, 진케이 님, 그만 나와. 아, 오늘 달봉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만나와 이러다 죽어 <웃음> 힘이 들어갖고 힘이 빠지니까 루어대로 원투비거리가 나와요 더 죽였어? 밀시트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았어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씨 기분은 좋고 몸은 좋다고 얘기 아, 아 아니아냐 아니, 몸, 몸, 몸도 좋아하고 있어 걱정마 아니, 왜, 왜, 고등어, 아니, 그래, 그래도, 그래도 말을 는 해야 돼. 와, 여기, 아! 아이고! 아, 아, 아, 형님, 차라리 아, 고등어가 낫네요. 와, 큰데, 아, <웃음> 아, 아, 아, 아, 씨. 어, 저, 저한 여섯, 이 마리 되는 것 같아, 아, 이제. 야, 야, 야, 야, 야, 좀, 가만히 좀. 야, 야, 야. 와, 고등어 진짜 생명력 끝내주네요. 어. 아, 아, 아침에는 좀덜 했는데. 몸 풀리니까, 이제, 다들 잘 잡으시는 겨. 형님, 손맛 좋으시죠? 네, 어, 환장하시죠? <웃음> 어? <뭐야>? 어, 뭐요? 오. <웃음> 아. <웃음> <웃음> 어. 어. 어. <웃음> <웃음> 알래스카님 원래 이렇게 끊기 완전히 끊기삼치예요 피딩잽 바짝 땡겨야 하는구나 그렇죠 예 리, 리경스 마리써 했어요 형 아무것도 그 이후에 형님 가시고 못했어 <웃음> 자 들으셨죠? 어. 자 아, 종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캐스팅 딱 하려고 했더니 딱 하면 낚시마트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밥한줄 얻어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료할 때는 바로 바로 종료해줘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18마리 적으신 분 축하드립니다